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박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올스타타워 디펜스 신규코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새로운 오성을 뽑아볼 예정입니다 자오 뭐야 뭐라? 오 내가 없는 오성 캐릭터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신규코드 알려드리고 뽑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신규코드는요 어 크리스마스 코드가 잠깐만 이거 크리스마스 코드인데? 어? 왜 크리스마스 코드가 나 지금 알고 있었지? 자 일단 크리스마스 코드 단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구요. 자총 150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그 설명란이 아니라 그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놓으니까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되구요. 제가 고정 댓글에 일일이 적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못 적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 못 적은 거는 죄송합니다. 네 그때는 제가 그 7시에 영상을 올렸는데 잠들어 있어가지고 고정댓글에 네, 올려드리지 못해서 우리 다른 분들께서 네 댓글에다가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성이 어디보자. 어? 남이도 있네? 오호 좋아 좋아. 근데 그것보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대체 이 캐릭터들은 어디다가 쓰는 거지? 응?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자 일단은 뭐 그런거 같고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께 오상 성 뽑는거 한번 해보도록 하자 갑시다 이번에는 좀 쉽게 뽑았으면 좋겠다 저번에 너무 오래 걸렸어 음. 자 짜자잔 일단 레어 원래 애니파이티 아애니페리티오리스타다어 디펜스 하다보면은 대부분 레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가끔 울트라 레어 나오기는 하는데 역시 울트라레어보다는 메가 레어 우리 5성 캐릭터가 훨씬 저한테 필요로 합니다 나머지 울트라레어 같은 경우는 제가 5성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모두 모두 그거야 모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캐릭터들 강화시키는데 쓸 뿐이야 미안해 다음번에는 5성으로 태어나길 바랄게 얘들아 다음번에 5성으로 태어나라 얍자 갑시다 일단은, 총 10번 정도는 뽑을 수 있는데, 그 전에, 나오겠죠? 그 전에 나올 거라고 믿어. 음, 이거, 안 나오면 또 현질해야 된단 말이야. 어, 항상 5성 뽑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코드로 5성 뽑으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적은 있긴 한데, 그때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나머지는, 어, 대부분 돈이 더 있어야 우리, 보석이 더 있어야 볼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데일리 보너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세요. 이런 데일리 보너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잼 주니까 꼭 데일리 보너스 매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자, 일단 뽑자. 나왔. 오상. 레오. 레오. 레오. 아 이거 레오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아나 이거. 그 보석 현질할 때마다 너무 내 마음이 찢어진단 말이야 <웃음> 어 보석 현질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져 아무튼 뭐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 많이들 보고싶어하는 5성 뽑기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이제부터 오성을 많이 갖고 있어보도록 할겁니다 자 쭉쭉 나와라 레오 레오 레오 레오 레오 레오 레오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게 이거 2% 아니지? 내가 리어 나오는 확률 안맘봐도 2%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이런 이유는요 떡진 게 아니라 방금 목욕하고 나와서 머리가 안 말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 머리가 아직 안 말랐어 음... 자 규정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2,800개 밖에 안 남았어 이제 아... 어. 일단은 모두 어우 얘나을 뻔했다 일단은 모두 넣어주도록 합시다 모두 강화 재료가 되렴 음, 나중에는 오성으로 태어나길 바랄게 오케이 좋아요 자, 확실히 좀 뽑기 어렵네요 이번에 음왜 이렇게 뽑기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였나 거의 저번에 뽑았던 8콘급인데 자 일단 레어 괜찮아 그래도 우리한테는 현주 레임이 있어요. 어 카드가 없네. 현현 현지 휴지로. 어 뭐야? 안 보고 있을 때 레어를 뽑아 오성을 뽑았다고? 오 좋아 오케이 뽑기는 성공. 음, 이제 나머지는 모두 강화 재료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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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과연 얼마나 능력치가 괜찮은지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어디보자 그래도 5성이니까 어느정도 능력치는 있겠지 어디 스토리 모드 여기있다 한번 써봅시다 아 근데 500원이나 드네 어, 비싸다 캐릭터가 좀 비싼데 500원인데 우리 새로 나온 이 음, 캐릭터보다는 더 능력치가 좋아야 되겠죠? 자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닌자말로 출동! 오케이 들어왔습니다자 이번에 신규 캐릭터 이번에 나온 캐릭터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거리가 그렇게 되게 짧다 사거리 우와 뭐야 어, 데미지는 28.5네요 오케이 얘도 풀강하면 은 얼마 정도의 능력치가 나올지 한번 볼까? 나쁘지 않을 걸 예상합니다. 자, 웨이브 1. 나라! 오, 오, 30. 어, 뭐야, 한 방엔 안 죽네? 이런? 한 방엔 안 죽네? 대미지 공격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또 아니고, 이게 사거리가 되게 짧아서, 좋으려나? 오라 자, 도착. 오케이. 만났어요, 이제. 이게 사거리에 들어왔죠? 공격! 강화를 안했으니까요 음 아직 강화를 안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자 잡고 오케이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되네 일단 아직은 강화를 안했더니 되게 약하다 음 얘가 강화가 얼만큼 되지? 설마 두 번째가 풀강은 아니겠지? 자 오케이 오오 오, 많이 몰려 많이 몰려와 많이 몰려와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 번, 간다! 흉! 오, 이제는 애들이 체력이 좀 많아졌네. 41이 됐네? 뭐야, 근데 공격도가 속 너무 느리게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사, 일단, 일단, 강화. 강화했어요. 사거리 늘어났고. 오, 뭐야! 우와! 오호! 데들 45, 애들 한 방! 오케이! 오호! 오 그렇게 막 안좋은건 아니에요. 나쁘진 않은데? 자더 강화를 시켜보도록 하죠. 한번 풀강 찍으면 은 얼마나 데미지가 나올지? 알아봅시다. 자 이제 또 물밀띠를 몰려옵니다. 간다! 너의 힘을 보여줘! 자 슉! 오! 공격수도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사거리가 길어져서 그렇구나. 공격수도는 그대로예요오 뭐야 한방에 안죽어. 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 이거 안되겠다 일단 일단, 얘라도, 얘라도 설치. 얘라도 설치해놔야겠어. 어. 같이 공격해. 슈슈슈슈. 오케이. 자. 일단은요, 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너무 사거리가 길거든요? 그냥, 안 닿을 정도로만 닿게끔 이렇게 해놓을게요. 오케이. 이제 파워풀, 이제 그러니까 풀파워 나온다. 자. 혹시 모르니까 얘 강화를 덜 줘야 되나? 아. 일단 일단은 대기 한번 더 강화해 줄게요 얘 뿅! 오 뭐야 사월이 엄청 긴데? 오! 오케이 나머지는 얘가 처리하는 식으로 하, 할게요 오! 오 좋아 좋아 아 근데 문제가 얘얘 얘 강화 안해가지고 풀팍 못잡잖아 오! 잡았네? 오 대박 좋아 좋아 아 일단 풀강을 찍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얘 강화 한번 해놓을게요 잠깐만 사거리가 너무 긴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오 그래도 얘도 사거리 이게 많이 길다 자 오케이 이정도면은 충분히 둘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 좋아 좋아 모두 모두 잡 모두 없애버야자 앞에서 데미지 깎고 뒤에서 마지막 공격 슉 오호 슉 오호 좋아 어 미니보스 등장 오케이 미니보스 등장했구만 얘 풀강하려면 아예 강하려면 천8 0 0원 필요하네 너무 비싸다 어 미니보스 쉽게 잡겠다 근데 얘 문제가 단일계 같은데 단일공격이지 얘 설마 아 그러네 한 명만 때리네 어라 어한 명만 때리는 게 약간 문제긴 하다 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캐릭터. 일단 풀강 찍어줄게요. 자, 마지막 풀 강화. 오케이, 완료! 자, 이제 스킬은. 똑같은데? 어, 혹시 모르니까요. 얘, 여기에다가 하나 더 설치해놓을게요. 음. 오늘은, 이 캐릭터가 주가 아니고, 이 캐릭터들이 주기 때문에. 어어 어, 일단은 여기에다가 좀 세워, 세, 세워놓을게요 가격은 얘보다 비싼데 성능은 얘보다 좀 떨어지는 어, 어... 어...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음... 같은 5성이지만 차이가 자! 부스 등장했습니다 어 부스 등장했는데요 자 보스 피카치인가 한번 볼까? 야! 체력 많네! 4,500? 어? 어? 이게 4,500이었는데요? 예예 한번 때릴 때마다 500씩 따라가지고 이거 야! 진짜 오늘의 결론 어 사기 캐릭터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 자, 이상 백날인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크.